You don't listen, t o you? You just ask the same question? Because it turns out that that thing is real. Someone has to stop this thing! That's you. <웃음> 여러분 안녕? 아 왜? 우리 타투를 비웃지 말고라 우리 타투를 감히 비웃었느냐? 우리 타투를 비웃지 말거라 진짜 빨리 화내, 너 비웃잖아 입남자에 나안 씻은 지오래겠어야 진짜 열 받는 게뭔줄 알아? 오늘 화장이잘 됐다는 거야 아, 안 돼! 아, 개빡쳐 야! 니네 그렇게, 그렇게 어? 니네 애기들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... 가 애기들이 너네 때문에 깜짝 놀라서 넘어지면 민식이법 얘들아 깜짝 <웃음> 얘들아 지금 no, no, no, no, no, 아니 뭐하세요 자꾸 아니야아니야 아니에요 가만히 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세요, 아, 아, 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가만히 있으세요. 자 다들 움직이마 공꼼 한가 아 일아와일와 안돼 일아와아와 안돼 일아와아로와 왜이래 너무 안 씻은지 한달 됐더니, 애가 기름기가. 아. 아야. y e h 아이 귀여워, 이거 봐. 뭐야? 월급기는, 아이들이 봐. 회사 r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